한때 주식으로 100억까지 벌어봤다고 했던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지인과의 의리를 위해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하는데요.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400만원을 잃고 열이 받아 큰 돈을 무리하게 넣기 시작했던 투자가 2014년 당시 마지막에 통장을 확인하니 8천원이 남겨져 있다며 회상했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투자한 주식의 성적이 좋지 않았고 많이 하락했지만 종목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팔지 않다가 상장 폐지된 것도 많은데 그 수가 무려 4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 김보성은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하고 타이밍을 놓쳤던 것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고 한때 전세자금을 모두 빼서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매매를 맞으며 월세살이에 생활비가 없어 자녀들의 돌반지까지 팔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생활고를 미쳐 깨닫지 못한 김보성은 아내의 갑상선 질병투병 사실까지 혼날에 알려지기도 하였죠. 현재는 개인 및 은행대출, 주식담보, 전세집담보대출까지 가진 빚을 모두 탕감하면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는